레이저 1키로사거리발사포단발사 <레이저> 발사! 발사! 나이스! <레이저> 아개웃기네진단자이쪽으로 올라갈게요 0 1 0으로으로0 0 0 0 0 100000000000 1 0 0 0 0가0 0아0 0 0 0 1 0 0 0지0 0 0 0 0 0거0 0이0 이거 실수야? 0 1 0 0 0 0 0 0 0 내가 뭘1 0 0 0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아, 세명이야 정말? 근데 어, 어떻게 되는 걸까? 자 내려갈게요. 자, 자 전방. 발사! 땡이 좋아요. 자, 전방. 500m! 발사!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단자못도지도지못도지 아, 멀리서 그냥... 불들게맞 막기만 하지! 500m, 발사! 어우, 이렇게 계속 맞아야 되노? 하나파 발사 준비 끝! 발사! 아이고, 빨리 포탄을 배워야 됩니다. 좋습니다. 도도도도 <ancient tale> 아, 재밌어. 아, 빨리 레벨받 하자. 저이 포켓몬은 쏠라빔이 포탄. 1kg 사거리 발사. 포탄 발사. 나이스. <웃음> 아, 개웃기네, 진짜. 자, 갈가보기 나왔습니다. 갈가보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kg 전방. 하나포 발사 준비. 발사! 뿅! 아, 내가 때리지도 못했네. 아니, 이게 포켓몬이라고? 이 자주포랑 탱크랑 자주포랑 합쳐져 있어. 레이저! 발사! 아 이거 어디다 쏘는거야 이거? 야! 아 <웃음> 개나리야 너무 좋아 그냥 뒤에서 계속 레이저만 쏘면 돼요 평평 레이저! 발사! 우와 이 뭐야 이거 무슨.. 무슨 포켓몬이야 이거 레이저! 발사! <웃음> 아이 무슨 포켓몬이야 이거? 하나이 발사 준비 끝! 조준! 발사! 뿅! 전방 1km 조준! 발사! 아 이거 레이저 이 조준기가 개똥이네 요 응너어깡펴아쳐아쳐 아, 폭탄 레이저 사출 이쪽으로 저준 쭈옹 흐흐 밟아보기엔 뺏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레이저 발사 뭐야 이게 자 독보려 주고요 폭탄 장전 아 얘는 안되겠다 이 레벨업을 빨리 올려갖고 풀타임을 좀 빨리 줄여야겠어요 뺏어 냠냠 철철 철사 아 철사 철사 아 철사 아, 아, 찰싹, 찰싹, 찰싹, 찰싹, 레이저 발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 오, 오, 오, 아 아, 아나안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오, 오, 오, 아 오, 아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아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어. 오, 레이더 발사! 체크! 체 아! 대포 발사!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포켓몬이야, 이거? 개상이네, 이거? 자, 일단 밑에 밑에 내려가 줄게요. 이게 지금. 죽었죠? 아직 안 먹히고 있어요? 좋아요? 이거. 아, 어디서 쏘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계속 뒤에서 이렇게! 그렇지! 얘다이자희 yeah, 야! 행복한! 야! 야! 오오 오. 어 오, 오. 레이저 발사! 아! 독던져 나요? 덮던져 놓고 에이스 번호 온다? 에이스 번호 오면 야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얘들아 이거 먹어야 돼! 레이저 발사! <웃음> <웃음>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밑에 가야 돼 엑스 엑스 넣었다! 좋아. 아, 응 안돼! 응 안돼! 레이저 발사! 루카리어먹까 와, 미쳤어. 잎날 가르기 배고 밀어 가볼게요. 나인테일이랑 같이 올라가는군요. 좋습니다. 찰싹! 찰싹! 자, 일단, 야, 우리 정글, 저, 정글? 정글이 없으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야 어, 야,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정글이 없어요. 정글이. 괜찮습니다. 원래 포켓몬 유나이트는 행복하게 플레이하면 됩니다. 아, 정해진 게이는 게임이 정해진 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괜찮습니다. 재밌게 하면 됩니다. 야, 근데 우리 위에 한 명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야, 이 자식아, 어, 지금 우리 나인텔 괴롭힌 게 너냐? 일로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물 폭탄. 일로와. 야, 너좀 아프다. 야, 나뭇잎 가르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축하해, 이 자식아. 아, <웃음> <야>,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너무 아프다. 어물 폭탄. 입날 가르기 아 좋아요 죽어버렸군요 아 솔라빔을 배웠으니까 이제 적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아쳐 아찰사 솔라빔 아! 음 죽어버렸지 뭐야 비둘기야 레이저 발사 아 좋아요 아 너무 재밌게 이상해 씨 너무 솔라빔 너무 재밌게 쏟아보니까 까먹고 있었어 내려가야 한다는 걸아 먹었네 벌써 레이저 뿅 중강! <웃음> 오마이와스오 뭐야 야 레이저 발사! 중강 버렸어! 와 뿅! 아 뭐야? 아 어차피 쏘는 거야! 누가 저 중강 이거? 불량품 달아놨어 이거! 뿅! 아 궁극기 먹엉! 궁극기 발사! 야 이것도 먹엉? 야 이것도 먹엉? 이건 내 거야! <웃음>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냐? 이거봐 콩! 어 그거..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나.. 나.. 잠깐만 잠깐만 시즈탱 근데 얘들아! 얘들아 그..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까이 거보기 아! 야! 잠깐만! 우거지! 씨! 아 너무 아프다! 어, 나 지금 뭐 들어와요! 뭐 들어와요! 좋습니다! 레이저! 뿅! 아! 어게 쏘는 거야! 아! 이거 누가 저준경 이상한 거다 알았어! 잡았다 잡았다 왜구지왜구지 죽어 우구지 죽어 좋아 좋아 아 어,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아 이상한 건안때 오잖아 레이저 펄사 축하 이딴 시간 아 좋아 회피합니다 레이저 뿅아 재밌다 어 아, 생화 레이저 뿅 좋아요 좋아요 야, 똑같은 모공. 자, 조준만 하겠습니다, 멀서. 리포 박렬하고, 조준만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닿거든요? 뭐하니? 까불지 마. 나, 웬만한 사거리에서 다 닿는, 그런, 땅, 어? 탱크야. 어디가? 찰싹! 찰싹! 찰싹!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포켓몬 아니야. 전자식 포켓몬이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다. 레이저 발사 잠깐만 이거 막아야되는데 레이저 발사 이거 막든가 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선도 안치고 있어요 선도 안치고 있어요? 여기 아! 여기파이 오, 어, 좋아요 좋아요 제발 제발 제발 선생님 넣어주세요 제발 넣었어요 좋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먹지 못하고 있어요 이겼나 이겼나? 이겼나? 이겼다 이 자식들아 어디가 니 치즈 탱크에 가있는 겁니까? 생체병기 이상했고 좋아 자 다음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